포울. 오케이, 좋고요 오늘 같이 공댕이로 뭐 여러 군데 차여도 오뚜기처럼 제가 또 오뚜기 좋아하거든요. 오뚜기가 가격이... 참 착해 자취생들이 참 좋아해요 어떻게 저럼 일어나야지 그냥 건강한 여. 우리 아까 2층 누구였지? 그렇게 빨리 잡혔어? 아 이거 미.. 아 그래 이번에 나만 믿자 무슨 핵으로.. 또 이름이 아닌가요? 아니요 뭐, 아니, 뭐, 저는 뭐, 프로는 뭐, 아니에요 프로 출신 아니고 아마게입니다 아마추어 그냥 스포를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 야무지게 하고 있는 아마추어 입니다 오케이. 좋고요. 킬이죠? 지하 아양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스페셜 퍼스 아 알긴 알죠 이제 왜냐면 저 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래저래 같이 게임을 몇번 하기도 하고 또 친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루두루 아는 거지 제 저는 프로 출신은 아니에요 이제 그 뒤에 좀다 알아서 그렇지 대신에 이제 프로 유튜버지 프로 게이머는 아닌데 프로 유튜버로 거둔야죠 오늘 하여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 끝낼 수 없다. 모자랄뻔야잖아아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 요 유... 아, 효과인다. 원래 아이스크림 요렇게 하긴 했는데 일곱걸잘안 되더라고요. 알아듣겠지, 그래도. 옛날에는 여섯 글자 해도 잘 맞았는데. 요새는. 왜안 죽었어? 이상하네. 우리 편이 단층 지나가는데왜클에서 나를 쏘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일단 무슨 핵이라고는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다고 하네요. 뭐 순박형이 핵이라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뭐 딱히 특이점 없는데? 아 야키분드가 아 놀랬으냐 스태만 봐서도 잘하는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난사보다 1.4를 할걸? 계속. 하나, 둘, 셋. 중단과 꿀에이. 다운 사리맞나 뭐가 안 날라오네. 오케이 안 가야겠다. 정확한 판단. 살아나는 어? 맷돌각술이다 왜빙안 먹었지 어, 개된 일이지 등돌리셨나 누가 핵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 프레임이 씌워지네. 먹동님안녕하세요 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대중이 맛있어 보이셨나? 자, 중적배 한 번씩 1킬 이상 나오는거 바로 이거 죠어 잠깐 너무 많다 위치도 안나왔네? 나왔다 중 어리쉣 타요 타요? 뭐야 작설은 타이밍 진짜 도그같다 와, 중후빙 까고, 이승 타가지고, 킬할 생각에, 설렸는데, 마치, 썸 타다가, 연락이 끊긴 느낌? 아니, 누구 이게? 아니. 아니 좀 <웃음> 아, 요새 다들 잘하죠. 예. 아, 그래도 복귀하실만 할, 할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이제 그 홍수영 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상 또 복귀하시면 잘하세요. 복귀하셔 가지고 지금 뭐 16년도, 17년도 만에 거의 오랜만에 복귀해가지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 문이 실력은 문이... 하면서 차선 다시 올리면 되는 거고 이분들은 지금 계속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거지 충분히 적응 가능하세요 그리고 폰수령님처럼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제 적응 중 이분들도 많이 계시고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만 해도 처음에 복귀하고 나서 샷이 올라온 분들이 확실히 보여요 그렇게 오랜 기간 안 지나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좀 아쉬운데? 아 내가 기둥을 그냥 왜안 왜 들어왔지 저 사람들? 좀 신중에 신중을 가했나? 오히려 좋아. 스콘 아니면 이거 끝나고 리플 찍어서 저 사람 행위자 이제 볼까요? 막간을 이용한 컨테트 잘못 갔다. 우리 편 잡힌 줄 알았어. 능근이. 아, 뒤치기는. <웃음> 와. 나보다 뒤치기 잘하시네 오늘. 나 오늘 드치기 미션 다 실패했는데 밑에 진짜 더럽게 약하다 멀리 있는거 맞죠 와우 순하야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적평한거 같은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아, 그러게요. 곤충이었으면 좀 가능성이 있었을라나. 나왔다. 이걸 기다렸다. 자, 타임? 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이게 정상 아닙니까? 어,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진짜 아쉬운 건갈 때쯤에 어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 아쉽습니다 위치에 줄것 같더라. 누가 봐주는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오늘은 음. 오늘 같은 날은 조심해야 되는 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러게요 혹시 이찬이저안 풀릴 때도 계속 보고 계셨던 건가? 막판에 조금씩 풀리고 있네요. 자, 오늘 진짜 오늘 일을 어 자기 전에 좀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자야겠습니다. 당분간 룰렛은 좀 밀어야겠다 엄설안네 <목소리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파나이다 수고하셨어요, 인기들. 진작에 일해야지.